안녕하세요 인생과 집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재테크 이야기로서 살아보니까 이왕이면 돈 버는 일을 해야겠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후회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나간 날을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한두가지가 아니죠 생활도 건강도 그 가운데 여러 아쉬운 것들이 많은데 돈, 하도 요즘 사람들이 돈, 돈 하니까 이 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크게 생각나는 것이 이왕 하는 일인데 돈을 버는 일을 할걸 그랬다는 후회가 생겨서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때그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긴 했었죠. 그야말로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뇌를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주는 것인데 그때 왜 그렇게 하지 못했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가급적이면 이런 후회나 아쉬운 생각을 하지 않는 그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보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 우리나라 부모들의 대부분이 자기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은 착하게 자라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를 다니다가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죠. 또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며 결혼 상대를 자 구하는데도 이런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누구나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려고 들 하는데 과연 그런 생각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그야말로 학교 다닐 때 우등생에 명문대학을 나와서 남들이 선망하는 직장인은 다니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40도 안 되어서 직장생활에 환멸을 느끼거나 조기 퇴직에 대한 불안감이 휩싸입니다 물론 직장인들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는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직장생활로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부자가 되거나 돈을 버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직장인의 로망인 자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기회를 봐서 어떻게든 독립하려고들 합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꼭 직장을 다닌다고 문제가 있고 꼭 자기 사업을 한다고 해서 큰 돈을 벌거나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창업을 하는 사람 가운데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거나 성공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어쨌건 잘만 된다면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은 직장인들에 비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모든 직장인들이 자기 사업 즉 창업에 뛰어드는 것은 아니죠. 강제로 퇴직을 당하지 않고서야 능력이나 준비가 되지 않고는 그런 용기를 감히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나마 직장을 다니다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진취적이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세 번째로는 이왕이면 돈을 벌수 있는 일이라는 을 것인데 하여간 일반적으로는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는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도 더 많이 벌고 부자로 살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왕 사는 세상인데 그렇게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그런 실력과 노력으로 다른 사람 즉 회사나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일을 위한 즉 자기 사업을 해보라는 것이죠. 흔히들 직장 다닐 때의 정력과 노력을 한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할 만큼 직장인들은 그야말로 온종일 직장에 매달려 일합니다. 그것도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웃 사람들의 지시나 눈치를 보며 일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노력으로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고 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 월급이나 안정적인 것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요? 이는 특수한 사람들 외에는 그저 생활할 정도이고 또 100세 시대라는데 급변하는 세상으로 50을 넘기면 위태로운 게 직장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런 노력과 정력을 내가 하는 일에 쏟아부는다면 그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가 나서 일을 할 것이며 그 보람은 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게다가 자기 사업은 자신이 하기에 따라 성과가 나오고 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직장인들과는 달리 자신이 하고 싶을 때까지 일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이죠. 다음 네 번째로는 돈을 버는 일과 그렇지 못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직장도 돈도 잘 벌고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이 있듯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업가운데도 돈이 잘 벌리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업도 있죠 그래서 이왕이면 돈을 잘 버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 이는 아주 간명하고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그것은 정주영 회장님이 젊은 시절 자동차 수리업을 하다가 건설업자들이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현대건설을 창업했다는 일화는 유명한데 결국 돈을 벌려고 한다면 돈 되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좋은 사례인 것이죠. 그러면 건설업을 한다고 꼭 많은 돈을 벌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 중에서도 남의 공사를 수주받아서 하는 일과 남의 공사가 아닌 자기 사업, 예를 들자면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직접 건축해서 분양하는 시행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 단순히 남의 공사를 수주하는 사업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이죠. 이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건설회사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두 경우를 보면 판이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남의 공사를 수주하는 사업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사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작지만 자기 사업인 분양사업은 만약에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분양이 안되는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위험에 처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만약 분양에 성공한다면 남의 공사를 수주하는 사업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는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것이죠. 그래서 잘 나가는 건설회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건설회사가 있는 것인데 건설회사라고 다같이 많은 돈을 벌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건설업을 예로 든 것이지만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저 현상유지나 할 정도인 사업이 있는가 하면 많은 이익을 남기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 사업이라고 해서 꼭 창업이나 큰일을 벌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특성이나 능력에 따라서는 주식이나 경매, 부동산 투자 등 그러니까 다 같은 노력과 수고를 하면서도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경우는 많은데 이게 바로 큰 돈을 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이제는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해보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두 경우 차이는 무엇일까요? 물론 능력이나 재주 또는 자금 등 여러 이유로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다큰 사업을 하고 다큰 돈을 버는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가부는 하늘이 내린다고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주영 회장이 자동차 수리업을 하다가 건설업에 뛰어들고 조선 자동차 사업까지 확장시킨 것은 그분이 건설이나 조선 자동차 관련 분야를 전공했다거나 경험이 많아서 또는 사업 자금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물론 누구나가 다 이분처럼 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큰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런 꿈과 야망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각자 하는 일이나 사업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돈을 벌려고 한다면 직장생활보다는 사업을 사업 중에서도 돈이 드는 사업을 돈이 드는 사업가운데도 이왕이면 큰 돈을 벌수 있는 사업을 해야겠다는 것인데 이는 바로 꿈과 야망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아보니 이왕이면 돈을 버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번째로는 부모들의 바람으로 좋은 학교와 안정적인 직장에 대해서 두번째로는 직장인의 로망인 자기 사업에 대해서 세번째로는 이왕이면 돈을 벌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과 네번째 돈을 버는 일과 그렇지 못한 일에 대해서 또 다섯번째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 보라 라고 하는 데까지 그동안 살아온 제 경험 등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이런 데 대하여는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아직 많은 세월을 살아가게 될 여러분들이나 혹시 창업을 앞둔 분들이라면 보다 원대한 꿈과 야망을 가지고 앞날을 도전해보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살아보니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본인이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할수 있고 실제로 그동안 직장생활과 여러 사업을 통해서 직접 경험해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더 많은 세상을 살아 가게될 여러분들은 보다 더 많은 생각과 긍정적인 자세 그리고 원대한 꿈과 야망을 가지고 부디 잘 살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더 유익한 내용을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또 혹시 궁금하시다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또한 앞으로도 이렇게 참고가 될 만한 영상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